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약속드렸던 루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와자 그래서 일단 서버는 준비가 됐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는데 가끔씩 공지를 확인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지를 일단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 시작은 6시 하고요 서버에 오기까지 준비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6시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루콘테스트의 주제는 가장 멋진 가장 역거운 가장 무서운 룩입니다 그리고 총 3라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룩을 3개를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룩들은 병과 제한 없구요 할로는 이상 가능하고요 겹치는 모자 가능합니다 겹치게 해도 돼요 그리고 언유저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싼 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에 크게 반영은 안합니다 자 그리고 각 주제마다 루은한세트예요자 그래서 저합산은 1인당 3세트죠 멋진 역경 무거, 무서운 이렇게 세가지 해가지고 자 그리고 루의 감상 제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제 개인적인 감상 이잭기 안받아요 누구야 이거 지태. 컨테스 <웃음> 진행중일 때 구경하고 싶어요 하면서 서버 들어오실 분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안돼요 어? 왜냐면은 참가는 사람이 다쳐서 모두를 안되기 때문입니다 뭐 만약에 만회하나 만에 만에 서버에 그만큼 인원이 다안찼을때도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관전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방송만 봐주세요. 우승 상품은 1키 그리고 제공하는 두바중 1테 그리고 이상한 룩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라우라님이 저한테 거래전을 주셨어요. 상품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루과상품 주... 써달라고. 제가 이제 3명을 뽑을건데 지금 아이템을 6개를 받았거든요. 일단은 세개의 이중, 이중 세개를 우승자들한테 더 뽑아주도록 할게요 그니까 러 즉, 이제 우승 상품은 1키하고 도발 하나, 이상을룩 하나 그리고 여기 중에서 여기 이렇게 6가지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우승 상품 4개입니다 알겠습, 알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름... <웃음> 자, 일단은 서버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블루팀 스폰이고요 여기가 레어팀 스폰입니다 여러분들은 룩에 따라서 레드로 부활해도 되고 블루, 블루로 부활해도 됩니다 저 뭐지 저거? 어 메디건이 달려있는 디스펜서네요 <웃음> 자 아무튼 들어보시면은거물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주차장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컨테스트하는 무대인데 참가자분들 전부 전원이죠 그러면 전원 다 이쪽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라오시면 여기서 이제 룩 콘텐츠를 개최할 거고요 지금 저기 위에 어드메인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룩 콘텐츠를 진행하면 이렇게 문을 닫아요 문 닫으면은 이 앞쪽도 막히고 이 옆쪽도 다 막힙니다 그리고 룩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 대기실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바꾸, 룩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맵은맵 속에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고요 OX 퀴즈가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템 3개는 이 OX 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하고 기대하시던 룩 컨테스트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 듣지 말고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와! 씨! <웃음> 와! 진짜 시작할시도 안했는데 막 미친 것들이 나오고 있어 뭐야 이게 했는데 <웃음>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이미 들어오셨어요 저분 야 뭐하냐 뭐 뭐! 뭐하냐! <웃음> <웃음> 시작하자마자 막 나한테 빵 던지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야 떨어지지 못해? 빨리 들어오십시오.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빌런들 봐막 시작하자마자 불 붙이고 있고. <웃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되게 무섭네. 이 <웃음> 무섭네 나만 죽이려 그래 막자 여러분들 우리 맵탐방을 합시다 저볼 뭐 시간에 맵을 한더 구경하는 게더 시간 시간 활용이 좋겠죠? 루.. 에.. 어 그래 저를 보는 것보다 이제 주변을 맵막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맵을 보는 게더 값진 경험이 되겠죠? 그럴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럴.. 진짜 그럴 생각 없어 보이는데 <웃음> 자 그러면 날 따라와라 다 같이 다 같이 보자 모십시오 여기가 대기실이에요 와 정말 근데 시작자가 잘 만들었죠 여기서 룩을 변경할 수있고요 반대쪽에도 대기실이 있어요 와 정말 대박이다 아나 이제 쫓아나가 와 진짜 무섭다 <웃음> 진짜 무섭다 와 아, 들어오시는 중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다 온거 같네요 클래스 변경 지금 하세요 자 첫번째 주제는 가장 멋진 룩입니다 안되겠다 일단은 일단 문 닫자 기회 많아 네, 칼 던지지 마세요 팔 던지면 죽일 거임. 저기요, 잠깐만 열어봐. 제가 열어보도록. 잠깐만, 잠깐만 열어봐. 뭐 <웃음> 음. 자, 좋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웃음> 기다려봐.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웃음> 이거 이게 써줘야지 써줘야 되지? 자, 팔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자! 자! 소음 금액 금지! 소음 공기 금지! 도발 금지! 총소기 금지! 말 안들면 으 이제 죽일거예요 죽이면은 님들 이제 못올라와 오케이? 야! 우, 무기 흔들지마! 무기 흔들지마! 자! 말..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 진행하는 동안 저한테 칼을 던지면은 이제 화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칼던지 마시고요 자! 첫번째 주제는 멋진 룩이에요 멋진 룩이니까 다시 문을 열어드리면은 대기실을 갖다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좋은 되는데 지금 룩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문을 열어드리면 그때 자살 하세요. 구경하면 킥인데자룩 바꾸셨나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드릴테니까 병과를 바꾸실 분들은 병과를 지금 바꾸시고요. 자살하세요. 지금 당장 자살하시고 만약에 이룩 그대로 쓰시겠다. 아이가 이 병과 그대로 하시겠다 하면 대기실만 갔다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시 풀어드리고 문열어드릴테니까 다녀오세요 잠깐만 됐어 됐어 아. 제가 이제부터 한 분씩 부르면 호명된 사람만 나오세요 자 빵님 먼저 빵님! 빵님 먼저 오십시오 죽기로님말고요님 나가요 빨리 죽이기 전에 자 이거 이 룩이 지금 제일 멋진 룩이라고 가져오신거죠? 오 일단 <웃음> 어 여우 여우 머린데 귀염복을 같이 쓰고 있네요 귀염복을 같이 쓰고 요 용병의 목도리떴는데 요 다음 이제, 자 이제 빵님은 들어가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헝님 오세요 헉님 가장 멋진 룩인데 루아르 모자에 이제 약간 동양풍이동양풍이 동양풍이 섞인 닌자룩인데 <웃음> 아 뭔가 되게 이상한데요 멋지진 않네요 아쉽습니다 자 도, 들어가시고요 사라테 누구야 야 이거 하지 말랬는데 굳이 계속 이러는 거는 죽여야겠죠? 자 이제 레드팀 한번 불러올까요? 쇼타임님 오세요 쇼타임님 자이 매직은 오 교황 교황 같아요 네, 고향같은 룩인데 일단 저는 몸을 꾸미는 걸 좋아해요. 몸을 꾸미는 거 룩을 할때 내가 가장 멋지다고 막 말할만한 건 없는데 와 이거 뭐야? 와 지금 이거 보르시 벨트다가 지금 페인트를 칠한 거죠?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이룩 진짜 마음에 든다 근데 멋진 것까진 잘 모르겠고 어, 잘 만들었다 이 룩은 진짜 잘 만들었다 <웃음> 야 이거 진짜 아 이건 예쁘다 근데 진짜 자 한번 다른 사람들도 한번 볼게요 어... <웃음> 어 전부 기본 룩이죠? <웃음> 되게 간소하게 잘 꾸몄네요 어... 이 스카우트은 포트 거기다가 이제 추리닝을 입었네요 아 자토이치 <웃음> 오케이 반 자토이치를 <웃음> 쓰죠 아 약간 아쉽네 이게 룩이 뭔가 갖춰졌으면 좀 충실했을 텐데 약간... 지금 검보치를낀 데다가 약간 룩이 다 어울리지 않거든요? 아, 아쉽습니다 쓰죠 가시고요 아까 봤었죠? 아까 봤었죠? 자 들어가세요 자이스커트는 고글을 끼고 있고 뒤쪽에다가 미스폴리를 안고 있네요 인수부대를 들고 있어요 약간 음, 비행사같이 생겼는데 아니다 비행사보다는 약간 하파지역에 사는 그냥 꼬맹이처럼 생겼는데 그게 멋지진 않는데? <웃음> 아무튼 잘 봤습니다 다음 오... 라인패라인패 라인패. 약간 루아르 탐정의 느낌을 내는 지금 코트에다가 아 뭔가 아쉽습니다 가장 멋지다고도 모르, 못하겠어 이스커트는 얘도 이제 한파지역 스카우네요 동하는 척을 끼고 있고. 아, <웃음> 어, 그러네. 진짜, 얘는 근데, 진짜 얘는 세트를 잘 맞췄다. 그냥 멈춰 계실래요? 멈춰 계실래요, 스카 멈춰 있으라고요. 저 보지 말고. 뒤좀 보게. 뒤에다가 수통을 꼈네요. 자, 다음. 초록색 마스크를 낀메릴 이거 멋지다고 뽑은 거 맞죠? <웃음> 이거 멋지다고 뽑은 거 맞지, 이거? 오리, 오리까지 꼈어. <웃음> 우와 뭐야 이거 사실룩이야? 사실룩이네. 아, 아마겟돈. 오케이 아마겟, 아마게돈. <웃음> 아마겟돈룩 오케이 알겠습니다. 애기도 근데, 근데 이것도 얘도 그거 생각난다. 고스트라이더 생각나네요. 고스트라이더 오 맞아, 딱 같은 생각이었어. 진짜 고스트라이더인데? 망할 <웃음> 때 아니야 뭐는 뭐는 좋았어 수영아 알겠습니다 님봐드릴게요 보십시오. 자이 스카우트는 앨리스 모자인가? 아 앨리스 모자 아니구나 음.. 어우 어, 지금 신발까지 꼈네 신발까지 꼈고 약간 잘 달리게 생겼는지 <웃음> 자 일단 다음 이제 다른 분 보겠습니다 다음 디오스님 야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자 죽어 이거 멋진 룩에 이건 멋진 룩입니다 지금 어 누가 이러고 이러가 저래 어자멋진룩 이게 멋진룩이야 이거, 멋진 룩이야, 이거? <웃음> 판사님 드럽더 비트 오케이 <웃음> 정말 정말 판사님이 뭔가 뚜드려게 칠것 같은데 네, 주먹이 두개 붙어 있는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 판사님이 비트를 잘드럽할것 같네요 아이 제 몸에 기본룩 제 몸에 너무 밋밋하잖아 아 어, 다음 매디 오 아 뭔가 아쉽다 근데 지금 지금 바닥 아래쪽에 이게 이게 뭔가 맞아 이 컨셉이 있는 룩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모자는 오지를 오지 모자인데 지금 그 위도우는 뱀파이어 룩이거든요 그래서 멋진 건잘 모르겠는데 <웃음> 어 근데 그 뭐지 그 매딕 중에 매딕 그 팔에 있는 그피피그 공급장치가 있어요. 그걸 같이 꼈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아쉽네요. 자, 다음. 혀, 뉴비님. 저, <웃음> 정말 뉴비르긴데. <유비룩인데 웃음> 음, 이번엔 얼굴에다가 그냥 다 왕창 때려 박았는데? 수염에다가 마스크에 저기 그 예리, 예니체리 모자 쓰셨네요. 한파복에 해골 머리에 고양이 모자? 그냥 어중간에 한파도 아니고 해골도 아니고. <웃음> 고양이도 아니고 뭐지 이게? 다음 <웃음> 이거 죽어야겠죠 이건 멋질롱이라는데 지금 가슴 바꿔고 지금 이게 이건 죽어야겠지 이건 <웃음> 멋지다고 이게 어 눈에다가 지금 바이러시하이자 <웃음> 라커룸 <락허름> 최강자 <웃음> 죽으십시오. <웃음> 죽으십시오, 래도자 이제 구석에계신분들다 나오셔도 됩니다. 다 나오셔도 되고요. 오 장교복이네. 장교복이네요. 한번 무기 중에서 근접 무기 한번 들어볼래요? 아 절단기. 오 절단기 맘에 들어. 이게 만약에 우버톱이었으면은 좀 벌려 을 텐데 절단기 드니까 딱 룩이랑 좀 비슷하다 진짜. 솔직히 별로였던 분들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뉴비룩은 <웃음> 죽이고요. 이분도 죽고. 별, 별로야. <웃음> 죽고 <웃음> 안녕하세요 멋진건 아닌것 같아요 제가 죽일까요? 자살할까요? 오케이 자살하셨습니다 봐봐요 보르시 벨트에다가제라인패치를해가지고 빵이랑 컨셉을 진짜 잘 맞췄어 이분은 죽이는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말 아깝네요 빡자 지금 이렇게 다섯명 남아있는데 멋진 룩이잖아요 멋진 룩 멋지지 않은 룩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은 룩 일단은 코스트라이더는 아 멋지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룩이 아니거든요 사실 아뭐 멋진 룩칠 수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멋진 는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3줄 줄만 하다 진짜 근데 솔직히 아 진짜 아쉽다 다시고요 다음 이분은 멋지고보다 진짜 잘 만들었어 맵을. 아이까 그러니까 룩을. 진짜 룩을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근데 멋지지 않아서 아쉬워. 진짜. 진짜 아쉽습니다. 저분은 진짜 상주고 싶었는데 이제 이거는 멋진 룩이기 때문에. 와 그럼 이제 두세명 남은 거야? 와자 이렇게 멋진 룩이 나왔습니다. 이런 진짜 아좀 아쉽다 좀. 좀 작은걸로 이렇게 꾸며서 괜찮은데 솔직히 룩을 낀 사람들이랑 비교했을때 좀 아쉬운건 있네요 자배지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배지환님자 아 다음 두명 재빨라보이는 스카우과 장교룩이 돋보여치는 메딕 두명이 있습니다 카우 이저 뒤쪽에 수통을 말고 수통을 차라리 끼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말 이 수통만 안 들었으면은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수통을 안 꼈으면 됐을 텐데. 자, 그러면은 최종 결과입니다. 메딕이 승리했습니다. 장규루. 자, 메릭 님은 앞쪽으로 나가서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발 한번 해 주세요. 도발 한번. 자, 이 메릭분 제 그룹에 들어가 계시죠. <웃음> 제 말이 나야 돼제 그룹 없어요? 제 그룹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당첨자들 여기다가 자신의 거래제한 링크를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무서운 룩입니다 지금 무글 아니 무서운이 아니라 역겨운 자 여러분들 역겨운 룩입니다 지금 맞춰주세요 역겨운 룩을 자 그냥 이번에는 호명 안할테니까 호명 안할테니까 그냥 한 번씩 다 볼게요 그냥 제가 자, 좋아요. <웃음> 진짜. <웃음> 와, 귀역겨워 <개없겨워. 웃음> 진짜 역겹다. 와, 와, 와, 와! 와, 와눈 돌리는 것만 역겨워. 야, 솔직히, 야, 솔직히, 뉴비한테 역겹다고 하는 건좀 그러지 않습니까? <웃음>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나, 이거 유튜브 올릴 거예요. 이거 유튜브 올릴 거야. <웃음> 진짜 치열하다. 와, 와, 와! 와, 잠깐만. 자, 하 <웃음> <웃음> 야, 야, 저거 봐봐, 나, 아, 저거 봐요, 저 스나이퍼 봐봐, 스나이퍼, 야, 개꿇, 개 끝, 개루마 박스,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진짜 역겨워, 이게 이거는 인간상이 역겨운 거야, <웃음> 야, 잠깐. <자, 웃음> 야이비 예비 뭐야 이비 예비 뭐야 <웃음>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너무 끔찍해 야우도까지 완벽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지? 와 진짜 역겨워 와 어떻게 이렇게 역겨워 <웃음> <웃음> 야... 진짜 어떻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수가 있...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와! 와! 와... 와... 와...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고르기 어려워. <웃음> 야, 이거는, 야, 이거는 강척이 너무 많아. <웃음> 야, 힙파이버, <이> 진짜. <웃음> <웃음> 안되겠다, 안되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고르기,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별로인 사람을, 다 죽임. 오케이? <웃음> 자, 일단, 역겨운 룩은 아니죠, 솔직히. 어, 역겨운 컬. <웃음> 야, 머리 봐. <웃음> 근데, 진짜, 좀 역겹진 않네요. 야 일단은 함노한놈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지마님 역경기 아니죠? 솔직히 저건 나마음에 들었어 베지마님 죽이고요 다음 프리트플레이 솔직히 프리트플레이룩 자체가 역겹진 않아요 유저도 역겹진 않고 야 이거 진짜 얘는 얘는 <웃음> 진짜 역겹다 그냥 얘를 볼 때마다 그 해커가 생각나서 역겹다 봐봐! 등이다가 레이저베이크 찍혔어 <웃음> 고증 확실해 야 얘도 진짜 외롭다. 얘얘 보세요. 얘얘 얘 봐. 얘 진짜 외롭다. 에이맥에 에이맥. 이렇게야 <웃음> 에이맥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웃음> 야 솔직히 야 솔직히 핵핵야 잠깐만 핵만 와봐. 핵만 핵만 와봐요. 핵만 무대 앞으로 무대 앞으로 핵만 와봐. 핵 아닌 사람 다 들어가고 핵만 와봐. 핵만 핵 컨셉만 와봐요. 핵 컨셉만. 아니아니핵 컨셉 아닌 사람 들어가고. 아니 핵 아닌 사람 죽입니다 들어가세요 핵 아닌 사람 들어가요 본보기로 죽이기 전에 자핵 핵인 사람 역겨운 핵기 <웃음> 진짜 <웃음> 아야 양지선이 나가세요 죽으시려고요 야자 거를 타선이 없네 자걸 거를 타선이 없네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핵은, 핵은 그냥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역했긴 한데, 솔직히, 그냥, 오페라의 파이러시에게은는좀 흔하잖아요? 죽이시고. 에이맥. <웃음> 진짜. 근데 다 비슷한 생각을 하네? 에이맥. 에이맥 여기있네. 자 이맥 죽으시고 몸키나 <웃음> 몸키나 <웃음> <웃음> 어. 축제장식 엔지니어 축제장식 엔지니어 <웃음> <웃음> 강점 와 진짜 이것도 역겹다 진짜 역겹다, 이것도. <웃음> 아, 파이로. <웃음> 와, 진짜 역겨워. 어, 주둥이에 저, 뭐야, 주둥이에 그 안에 턱까지 딸려 있어. 이거는 룩이 세 개밖에 안 됐는데 더 합쳐진 기분이야. 더 많은 기분이야. <웃음> 진짜, 예비. <웃음> 삼석사는. 근데, 거미야? <웃음> 입이 막 여러 개가 움직여요. 봐봐, 봐, 저거. 입이 막두 개가 움직여. <웃음> 야, 진짜. 아, 이 스파이크 입좀 별로야.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와, 진짜 끔찍하다. 자. 자, 일단은 이분은 죽이고요. 뭐야 역경크랩? 아 이거야 이 도발이 이 도발이 그거구나. 근데 도발이 안 떠요 지금 제 화면에는. <웃음> 뭐야 이게? 근 <웃음> 솔직히 좀 별로다. 역경크랩이 조금 별로예요. 무기 하나밖에 없어서. 아 솔직히 님 말고 강장이 훨씬 많아 지금. <웃음> 폭탄머리. <웃음> 정신 <정신팀이> TV 왔는지. <웃음> 와. w m 8이어 아, 근데, 솔직히, w m 은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열겹다고 볼순 없지. 물론 열겹긴 한데. 좋아요. 알아서 주고 가까이서 보라고? 가까이서 보라고? <웃음> 와, 와, 물고기 드니까 대박이다. <웃음> 아, 오케이. 다음. 다음. <웃음> 진짜. <웃음> 눈깔 세게로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야, 저 거래 타선이 없다. 와. 님, 님. 와, 님. 님, 블루니 블루였으면 더잘 어울렸을 것 같아. 어? 눈이 빨갛잖아 어? 이거 고중 오류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이거 고중 오류죠? 눈이 이거 그러니까 눈 위치는 똑같아요 눈 위치는 완벽해 근데 이게 레드여서 그래 블루였으면은 가산점 더 받았을텐데 아 정말 안타깝네요 고중 실패 진짜 안타깝다 고중 실패야 야 근데 이분이, 이분이 질지도저 이분이 질지는 몰랐네 근데 진짜 무죄성고말 <웃음> 문어가 안그래도 끔찍한데 거북이 세트를 맞췄네요 야 이건 진짜 <웃음> 야 이거 진짜 <웃음> 아 근데 이거는 얼굴밖에 안 꾸몄잖아요 저는 몸 전체 꾸민거 다좋아요 그래 이술저 이 이 수주처럼 몸 전체를 꾸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할로윈 템도 제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오케이. 자, 제가 채팅을 읽긴 있는데, 한 분만 위주로 보지 않습니다. 님, 님 욕도 다 보고. 와, 잠깐만. 타일 파이로. 파이로! 파이로! 와! <웃음> 야,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웃음> 잠깐 와 잠깐만 야 이건 이긴 거 아니냐 <웃음> 자 엑스 님님 뭐요 자 오이시사 님 뭐요 오이시라 님 뭐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지로 문어 문어, 문어. <웃음> 옷까지 문어야 어 잠깐만 문헌데 잠깐 문헌이 일어나봐요 문헌이 일어나 와 좋아 그래 내가 이걸 원했어 다리까지 완벽해 <웃음> 와 <웃음> 진짜 페인트 칠한 거봐 철저해 와어 잠깐만 문헌님 무기가 왜 프라이팬 설마 요리를 해먹는다는 그런 의미인가? <웃음> 자 일단 별로인 룩들부터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K로, K로 게이, 일로 보세요. K, K. <웃음> 이번엔 아까와도 여기 <룩이> 똑같아야 <웃음> 진짜 이거 역겹긴 한 진짜 역겹긴 역겹다. 진짜 역겹긴 역겹다. <웃음> 어, 몸, 몸카나 일단 죽으시고요. 야, 뭐야, 죽, 야, 이거는 진짜 솔직히 예측 너무 잘하는데. <웃음> 다음, 요정 해비 와, 등날, 등래, 등날게꽃칼꽃에다가해비 아니, 저, 저, 저, 예티. <웃음> 아, 근데 이건 역겹기보다는 약간 귀엽, 귀엽지 않냐, 이건? 물론, 역겹면서 귀여운 건데, 솔직히, 직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에 완전한 역겨운 게 아니야, 솔직히. 어, 이건 좀 좀,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건, 이거는 약간 애매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솔직히. 잠깐만, 삼턱사는. <웃음> 참척사는 <웃음> 진짜 미치겠다 이거 볼 때마다. <웃음> <웃음> 자 김영희님은 아까 파이로 그 자체가 역겹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파이로를 저는 사실 파이로 귀엽게 꾸면 귀엽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끔찍해하지 않아요. 다음 다음. 아 리브 립립평신 TV 왔네지. 정신테미님. 병신테미 <웃음> 프로필, 프로필 봐, 이분. <웃음> 야, 이분. 와, 프로필. <웃음> 와. <웃음> 와, 프로필 봐. <웃음> 그래. 솔직히 센즈는 너무 많이 우려먹었잖아 진짜 고증은 인정할게요 진짜 고증은 인정 야... 진짜 뭐야 채팅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스팅 지금 잘못 읽어요 아네 참가 가능한데? 솔직히 아 오케이 오케이 당연하죠 블루 컨 콘테스트 끝나고 확인할게요, 진짜. 야, 이거 채팅 하나씩 다 읽어야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드일님이 2등 분들한테 오정식 뱀보에서 주시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식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응? 방송 끝나고 다시 말해주세요. 자, 다음! 야, 솔직히 이것도, 야, 솔직히 이것도 대단한 거야. 백종원 얼굴 봐. <웃음> 이거 솔직히 델칼치란 것까지 좀 봐줘야 돼, 이거 솔직히. <웃음> 너무 강격해 특히 이 헤비 둘, 얼굴 비주얼 최강이야. <웃음> 아니, 보이스 뭔데? <웃음> 보이스 씨. <웃음> 야, 진짜 대단하다. <웃음> 대단하다, 진짜. <웃음> 세상에 맙소사. 이스 <웃음> <히스> 뭐야, 이스. <히스. 웃음> 아, 자. 야, 솔직히 너무 역겨워서. 다 역겨워, 진짜. 일단 먼지사신. 먼지사신님은 좀 별로니까, 일단은. <웃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별로예요. 주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좀 별로예요. 좀 아까워. 아 좀, 아, 좀 아까운 것 같아. 다음. 가까이서 뭐라고 했는데, 토끼룩이 역겹긴 하거든요, 확실히. 토끼룩이 역겹긴 해. 근데 좀 별로야. 아쉬워, 얘네. 트레이닝 룩은 역겹지가 않죠, 사실. 솔직히. 가까이서 보세요.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다음, 오일시러님. 역했긴 한데, 솔직히 이분 역했긴 해요. 솔직히 역겨워. 근데 다른 분이 더 역겨워. <웃음> 진짜. 진짜, 왜냐면, 이분이 시체 룩에다가, 요거, 이거, 위에다가 저, <웃음> 후드 낀게 진짜, 후드 낀 게다가, 뒤쪽에다가 요거, 요거, 이거, 백스텝 단거. 백스텝 단거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깁진 않은데, 아쉽네요. 역했긴, 역했긴 했어. 딱 보자마자 역겨웠어. 진짜 이거는. 근데, 다른 분들이 더 역겨워. 다음. <웃음> 진짜? <웃음> 뭐야, 왜 죽어? 왜 죽어? 자, 다음. 파이아 <웃음> 와, 진짜 역겨워. <웃음> 님 무기 한번 다른 거 들어볼래요? 좀비비비님? 다른 거 들어볼래요?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다른거 무기 다른거 모르시나? 자 지금 제가 강적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진짜 진짜 뭐야 이게 솔직히 강적은 아 잠깐만 축제식 엔지니어님 무기 다른거 없어요? 충전식 달린거? 없어 없어? 저는 솔직히 역경거 정할때 온몸을 다 칠했으면 좋거든요? 옴, 온몸을 다 이렇게 소화한게 좋아요 저는 온몸을 다 소화하지 않은 룩들은 지금 남아있 대부분이 얼굴만 치중해가지고 드는데 일단 이스파이님은 <웃음> 룩 자체가 사기죠? 어? 이거 이거 진짜 치트키죠 치트키? 이스파이 얼굴 봐요 님들 눈이 있으면은 이스파이 얼굴을 보십시오 이룩 자체가 치트키야 <웃음> 근데 만약에 이분이 모자나 룩같은 거를 다른걸로 좀 역겹게 맞췄으면은 우승 충분히 놀릴만 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지금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예, 엔지니어 마음에 들거든요? 온몸 전체를 역겹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아 배치 착용이 진짜 아깝습니다 배치 말고 다른걸 했으면 모르겠는데 문어님은 님은 그냥 카트 타지 말고 일러설래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좀 역겹다기 보다는 컨셉 아닌가? 역겹진 않네요. 문화 자체가 역겹진 않잖아요, 사실. 진짜 역겨운 거는 얼굴로만 뜯었을 때이 파이로가 제일 역겹고, 그 다음 파이로가, 그 다음이 저거고, 이 녀석이고. <웃음> 진짜 이, 이 파이로 두명 진짜 제일 역겹다, 진짜 파이로 얼굴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지? 진짜, 자강 두파야. 아니,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지. 역겸이 강하지. 역, 역강 두파. 역강 두파. <웃음> 역겹 두파. <웃음> 그래, <그냥> 역겹 두파다. <웃음> 진짜. 이거 솔직히 이거는, 메딕은, 역겹진 않죠? 개이같이, 개같이 생기긴 는데 사망! 사망했습니다. 다음 뭐풋 s m 비 자, 출장식 엔지니어 역겹진 않죠, 솔직히 머리에 뭐.. 지, 뭐.. 지도 주렁주다 달긴 했는데 <웃음> 역겹진 않잖아요, 솔직히 아, 그래! 출장식 <웃음> 엔지니어님이 아, 근데 사실 그건 좀 무리긴 하겠다 지금, 그, 요즘에 새로 나온 모자 중에 삐죽삐죽는그 삐죽하진, 삐죽삐죽는그 모자가 있거든요? 진짜 비싸긴 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쓰면은 진짜 더 역겨웠을 거야. 자, 다음 와 진짜 다 역겨워서 지금 뭐야? 저 구석이 뭐야? 저금 구석이 구석이 뭐야? 저거 와... 이분도 치트키 들었다. <웃음> 얼굴 <웃음> 이렇게 얼굴 치트키를 쓴다니까. 와... 진짜 진짜 역겹다. 자, 근데 역겨운데... 지금, 나머지 룩들을, 알리바바, 이거 좋았어요. 이 알리바바 이거 좋았는데, 아이즈 좋았는데, 이 목걸, 이 목도리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목도리가 다 가선점을, 아, 그니까, 가, 목도리가 다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아. 그리고 저 램프랑. 아니, 램프는 괜찮다. 램프는 괜찮은데, 이 목도리가 아니라, 목도리 대신에, 그, 솔, 그 뭐지? 데모부두을 받은, 저주받은 영혼을 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근데 진짜 저 얼굴은 치트키다 진짜. <웃음> 자 다음 우승 후보 우승 후보 두명 진짜 <웃음> 다음 병신체 이분은 역경 것보다 솔직히 컨셉 중이죠? 컨셉은 정말 좋았어요. 다음 상상도 못한 정와 <웃음> 상상도 못한 정체자도 지금 팔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하하하못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죽하하하하하어하 잘못 하하하 다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아 다섯분이에요 저 다섯분들 관객들이 보일수있게 한번 와주실래요? <웃음> 정말 정말 너무 역겹죠? 자좀비비비님 아, 아쉽습니다 지금 진짜 아쉽습니다 팔이 얼굴에다가 좀비까지 좋았는데 뭔가 아쉬워 뭔가 더 꾸며줬으면 좋았을텐데 다음 이제 네명 남은 건가? 진짜 네명 남았다. 진짜 네명 남았어. 와. 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발 중에 가장 역같다고 생각하는 도발 하나씩 쳐주세요. <웃음> 그래 좋아. 아 좋아. 우 <웃음> 똑같은 도발이에요. 자, 우리 해비, 해비 친구 도발. 야 역겹다고 생각하는 도발. 어 <웃음> 이거 자 형님 도발. 아, 외롭다고 생각하는 게, 샌드위치 먹기. 야, 이거 진짜, 잠깐만. 헤비랑 파이로랑 한번 자리 바꿔볼래요? 둘이 자리 바꿔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님 말고, 님 말고. 음, 좋아. 블루 파이로랑 헤비 두 명. 오케이, 좋아. 됐어. 자!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웃음> 자, 지금 비슷한, 비슷한 둘이에요. 지금 비슷한 네 명이에요, 지금. 이 둘이 비슷하고, 이 둘이 비슷해요, 지금. 그래 맨 왼쪽은 좀덜 역했긴 하다. 형님 아쉽습니다. 좀 오래 살아남으셨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자 이제 세명 남았습니다. <웃음> 야 진짜 고를 수, 고를 수가 없어. <웃음> 아니야 투표를 안 해요. 이거 제거할 겁니다. 제가 할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라고 개인적인 감상에서할 거예요. 맞아요. 제, 이건 제 개인적인 감성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투표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니, 게이지. 제, 제 선택은요. 자, 이렇게 됐고요제 선택은, 이 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님이 2등으로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 파일을. <웃음> 자, 우승자는, 우승자는 관객분들한테 도발 한 번씩 해주십시오. 하하하. <웃음> 야. 진짜, 와, 대박이야. <웃음> 이런 고 진짜, 진짜 너무 역겹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 이제 무서울 룩입니다. 무서울 룩. 문 열렸습니다. 무서운 룩으로 오십시오. 안 무서운 룩, 안 됩니다. 무서운 룩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무서워야 돼요. 아, 근데 컨셉인데도 무서우면은 인정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움일 때. 그래, 그래. 가장 무서운. 무서운, 무서운. 잘못 말했어. 무서운 룩입니다. 자, 자 일단은. 한분 죽을 뻔인 결정된 것 같군요. <웃음> 별로 무섭지가 않아. 자, <웃음> 죽으시고. 와, 이거 무섭다. 와, 이거 무섭다. <웃음> 이거 지금 무서운데 진짜? 관자캥 스파이 음...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인게임내무서움을 표현했다고? 어디? 센시스나 메덴기 악몽 자 컨셉 죽어! 와! 와! 배관이 터진 파이로 근데 다른 룩은 없어요? 머리 이용해서 다른거 했으면은 충분히 무서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와 이런 룩이 있었네? 이룩잘 썼으면은 이길수 있었겠다 무서운 룩에서 지금 무섭진 않아요 좀좀 좀 끔찍한 건 맞아 아 이거 솔직히 안 무서운데? 자 다음 자 다음 <웃음> 이분은 무서워 갖고 했더니 역 갖고 있어 씨와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무서워 무서운 기.. 무섭고 기괴한 느낌 잘 표현했어요 <웃음> 할로윈 모자에다가 파이럿 시애해자 다음 소화 비만 아 솔직히 이게 무섭냐고 <웃음> 솔직히 이게 무섭냐고 <웃음> 와 와할말 이렇습니다. 이 <웃음> 이거 안 무섭죠, 솔직히? 군주사마, <웃음> 군주사마. <삼아 웃음> <웃음> 자 군주님 죽으십시오. 이거는 그냥 언니 떡칠인데?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언니도마 그냥 간지룩이죠? 뭐죠? <웃음> 뭐죠? <웃음> 뭐죠 이거? 나를 표현한 건가? <웃음> 뭐지 이건? 와 너무 무섭다 와 너무 무섭다 <웃음> 어 저는 안 무섭습니다 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와와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무섭다 사실 이거 이거, 이거 파이로 저철철 철 가진 저 입모양이 되게 무섭거든요 저 위에다가 에일리언 끼니까 진짜 무서운 룩이 되네요 근데 방한복을 몇 꼈는지 모르겠어요 방한법 말고 다른거 준비했으면 더 괜찮았을텐데 와 <웃음> 눈을 보기 전까지 몰랐다 눈 보니까 눈 보니까 인정해 와아 아르고스 님자 <웃음> 불황자 파이로가 음오 약간 아니 근데 님 님은 얼굴은 되게 좋았어요 아이디어가 근데 저거 그 목도리 말고 목도리 대신 다른 룩을 입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얼굴이 맘에 들어요. 얼굴은 진짜 맘에 든다. 아! 너무 아깝다! 저 뒤에는 있이 항아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항아리 진짜 좋은데 그래... 맞아! 이 항아리! 이 항아리를 이 파이로가 이 방암복 대신 썼으면은 그 파이로가 이겼을 거예요. 진짜. 다음! <웃음> 뭐죠 이건? 이메 <웃음> 뭐죠? 대가리 꽂힌 메디 어... 결과는 아시겠죠 어서, 어선, 어서님? 무슨 룩인가요? 아았 무기, 무기. 와, 진짜! 무기! 무, 무기, 뭐라 써있는지 알아요? 일, 해라. 진짜. 님. 님은 일 안해요? 어? 님은. <웃음> 진짜. <웃음> 닉네임 이어지는거 봐 어서 이해를 해라 와 진짜 야못 죽이, 이건 못죽이겠다 무서운거 맞았어 솔직히 무서웠는데 죽어!!! 다음 돌간 참수. 참수님 꽝! 참수님 뒤가서 에 저기 뒤쪽 가서 한번더참뒤 뒤쪽 가서 한번더 돌진해볼래요? <웃음> <웃음> 자, 다음. 아니, 솔직히, 형님, 아쉽다. 오페라모 대신에 룩을 구매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우승후반들 3명,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한번 도발 한번씩 해보실래요? 가장 무섭게 보여줄 수 있는 도발. 오, 오, 무서운 느낌 나네요. 다음, 메디. 똑같은 거? <웃음> 야, 솔직히, 마음에 드는데, 파이로도 공포스러운데? 헤비보다는. 솔직히, 이 둘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자, 님들, 두 분, 저보세요두 분, 두 분. 자, 저보세요 자, 진짜 아까운 게, 파이로이 강한복만 아니었으면 우승이었어요저 위쪽에 저 두개는 저도 생각, 생각을 못했고 진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제 룩만 더 공포스럽게 꾸몄으면 은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승자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 우승자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메딕입니다 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진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잘 나타냈어요. 흔들지 말고. 자, 우승자만, 여기다가 다 소환을 해보,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자, 지금 보이시는, 지금 보, 제가 지금 위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분이 처음에 멋진 룩 우승자고요. 두 번째, 이분은 가장 무서운 룩 우승자고요. 이분은 가장 역겨운 룩 우승자입니다. 진짜, <웃음> 진짜, 와, 어, 근데 다들 좋아요. 이분은 아까 룩이 이거 아니었어요. 아까 멋진 룩일 때 장교 룩이었는데, 마음에 드네요. 자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나 근데? 거래하기, 현재 서버 자 지금 베스님이 자 잠깐만요 레드분들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자 베스님이 지금 거래제하는 입구기준으로 않... 뭐... 왼쪽 코너에요? <웃음> 입구기준으로 왼쪽 코너? <웃음> 뭐하는 거야 지금? <웃음> 블루 데모 중에서 그거 눈 여러개 달린 데모 블루 스마이 나오시고 <웃음> 오케이 어차피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 영상으로 올라갈 때올 거예요. 지미친다 <웃음> <웃음> <남자> 진짜. <웃음> 막, 막, 막, <웃음> 미친, 미친 거야 <건> 이거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제대로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자, 내가 10. 시... 오케이, 니드인스펜서 이어. 막 외쳐, 막 외쳐, 막 외쳐. 나가지 말고. 그 중에 변장 풀린 사람 있어, 변장 풀린 사람 있어. 변장 풀지 마, 변장 풀지 마. 둘, 하나. 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보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미치겠다 이밖에 <웃음>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봐 <웃음> 야! 나 이걸로 1등 했어! 엔비디야 엠비디! MB. 자, 오늘 정말 방송 되게 오래 했는데 다섯 시간 연달아 했죠? 자,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여기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이!